난신 스피 너무 좋아. 아, 왠지 연장 방송 될거 같은데. 이거 다 끝내려면은 9시 안에 끝날까요, 이거? 요원14 구출. 이 진짜 오랜만이네, 이거. 오 마이 갓. 이게 근본이지. 까자까자 그렇지. 테드라인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?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 괜찮아요. 저야근하면안 돼요. 저는 어? 나는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된다니까 벌써 8시 반인데. 아니, 30분 만에 준비 작업이랑 피자리를 어떻게 하냐고. 오? 어? 여러분들,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서 죽은 게 오히려 좋아. 자 레킹님의 설계 역시 레킹님이 최고야.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Oh, no. 고무님 안전하게 모신다면서요? <웃음> 안전 맞습니까? <웃음> 왜왜또 자살이야? <웃음> 이것도 설계인가? <웃음> 이것도 설계야? 지금 중요한데? 만렙 나무? 만만 만렙 나무? 이 헬기는 내 거야. 다시고요. 요원 14 너가 타고 싶은 거 타. 빨리 빨리. 요원 14 <웃음> 요원 14 <웃음> <요원14. 웃음> 요! 14! Just, 아이 <소질적> 아하 정말 어내려오는 미션 클리어!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하! 이겼다! 와! 이겼다! 아 깜짝 놀랐네 67,500원? 왜 이렇게 돈 많이 줘? 우리팀 화팅아이 점폭! 아아 죄송합니다! 하이 야근 야근 야근 아세이 전박에소유질 아니 인찬이 아, 그런 것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예? 빠사 빠사 빠사. 자 어쨌나 미션 클리어. 너왔고요어 칼을 뽑아둔 이상 무라도 쏘라야겠죠? 야근 좋아. 저는 안좋아데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겁니다. 파이 하이플리스 드립세요. 아동백님 뭐야 이거 아 댓글 이도탄 이번 준비 작업은 베라지입니다 자꾸 영상도 내로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아니 라면을 들고서 헤드뱅잉을 아유 되게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지금 이제 9시가 넘었고요 연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나 이제 멘트 안쳐 9시에 땡치려고 하는데 나 이제 멘트 안쳐 어? 나 게임만 할 거야 왜왜왜왜 왜, 왜, 왜. 계획 준비 성공 미션 클리어 시청자가 많아지고 있다고요? 나 네. 예, 아 아이, 곤란한데 그러면은? 9시 이후에 시간이 나는 분들은 저를 뭐.. 뭐야 이거? 누가 보낸 거야 이거 야 안돼! 네. 야 안돼! 하지마! 하지마 이마! 부하지 제발. 사람 죽이는 것보다 먹방이 났다고요? 아니 설득력이 있네? 근데 그 와중에 이 ULP 요원 헬기가 굉장히 느린 거 아시나요? 완전 기어가거든요? 하복 타고서? 방탄구로봐도 무적은 아니거든요? 지금 완전 총알 샤워를 맡고 있어요. 9시 20분이야? 아 이거 진짜 10시까지 하겠는데? 곤란한데 그러면은? 내가 운전해도 저거보다 빨리 가겠다. 아니 뭐 헬기 면허 시험 보는 거야?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. 오늘 솔직히 뭐 3시간 한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 기준에는 많은 건 아닙니다. 뭐 다른 스트리머 분들 보시면은 기본이 4시간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?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? 원래 그렇게 안다고요? 한 목소리가 해탈하셨는데요 아아날 아... 아...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아... 공백님이 안 오시면은 먼저 진행을 합시다 여러분들 아니야 공백님도 같이 있어야 돼 나는 공백님이 없으면은 진행하지 않을 거야 어 왔다 아이고 공백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백님 출발합시다 출발하트 포탑을 파괴하십시오 나샷 벌써 정밀 조준 나샷 나샷 미션 클리어 나샷 시청자가 점점 늘고 있다 아니 여러분들 안 주무십니까? 아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 곤란해 곤란해요 미션 클리어 한 5만 달러 이상 주겠죠?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나 이렇게 부려먹고서 돈 조금 주면 화낼거야 6만 7천 달러 돈 많이 줍니다 심판이나 시나리오 피날레 진짜 이것만 끝내면 퇴근이다 진짜로 아니 뭐야 아니 전퇴 안 줘도 돼요 아돼 55% 막지 못했어 포탑 쳐요 걱정 마세요 진심입니다 그냥 달리세요 그냥 달려 달려 달려 괜찮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벌써 테드라인 헤드라인 빨리 게내야돼 진짜 마음이 급한 게기까지전해져요아 그런가요? 내가 할 거야. 내가 할 거야.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할 거야. 내가 거야.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할 거야. 내가 거야. 나한테 맡겨.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다 까먹은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진짜 어? 맨날 다른 팀원들이 다 해줘가지고 제가 손을 안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도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10날이야말로 가장 그타스러운 미션 선멸작전 시작 전부 죽이세요 A 제가 A 갈게요 A 9시 56분이야 지금? 큰일났네? 빵야 됐스 됐스 왜왜 안돼 어 됐스 아 체크 아 끝났다 58분 이 10시 땡 치기 전까지 끊을 수 있을까요? 아니 왜1인칭이안 돼? 아니 3인층이안 되는 관계로 그냥 가겠습니다 누구도 죽어서는 안돼내 앞에서 죽는 것도 용서치 않는다 절대로 용서 안해 착륙 미션 클리어 끝났어 끝났다 아 오케이 여러분들 10시 1분에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시청자가 더 늘었다고요? 아니 지금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꺼볼 겁니다 수익이 55% 123만 7500달러 엘리트 도전 엘리트조관 과연? 과연? 헤드를 많이 안쌌는데? 아 150번의 헤드샷 10개 모자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팩트간 현금없게 123만 7500달러